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로서 필리핀 어학연수가 시작된 도시로 필리핀 명문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화려한 쇼핑센터와 문화센터가 많고 타 도시에 비해 교육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로 인해 뛰어난 선생님들이 많고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마닐라. 마닐라는 1571년 에스파냐 식민지 지배의 근거지가 되었고 1800년대 마닐라항이 생기면서 대도시 면모를 갖추게 되었죠. 마닐라에는 필자닷컴의 필자라운지가 최고급 콘도에서 여러분의 어학연수의 쉼터와 함께 한국 매니저가 여러분을 케어해드리고 있는 마닐라. 연평균 기온이 섭씨 28도이며 1월에서 5월은 건기, 6월에서 12월은 우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향과 공부 스타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필리핀에서 직접 공부하고 누구보다 더잘 아는 필리핀 전문 필자닷컴 상담원들이 꼼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맞는 도시와 어학원을 찾아 드립니다.